오늘은 여기 롯데몰에 디즈니스토어같이 미키스토어가 생겼다고 해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봐요 헉, 사람들 지금 오늘 오픈인데 사람 되게 많아 저도 왔어요 이게 뭐라 해? 파워스토어야?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생긴거야? 모르겠네 한번 들어가볼까요 여러분? 와들어오 오보이 베어브릭 왕따씨만한 베어브릭도 있습니다 네. 어 너무 귀여운데? 티케이스? 아 비타민C 모래온다 아, 이거 그 콜라보 있는 거다 보였구나, 미키 관련된 게. 우와. 우와, 우와, 와 이거. 우 이거. 어. 거기 있잖아. 거기 있던 거 알지? 동교 때? 이시국야 우와, 나 이거, 이거, 나도 이거 다 거기서 본 건데? <웃음> 이거 봐. <웃음> 졸깃해. 엄청 귀엽다. 와 디즈니 스토어가 못 들어오니까는 이렇게나마 들어왔나보다, 야. 너무 귀여운 우와, 이거 되게 이쁘다. 어, 이거 내거 아니야? 내 거랑 똑같은 건데. <웃음> 이거 뻘때아 이거 나 이거 세트로 이렇게 샀거든. 아, 와 이거 되게 성인판. 와와와와 와, 와, 와. 아 이거 너무 작아. 야 이게 어디야? <웃음> 스토 스토어 그러니까 디즈니 스토어 아니니까 꼭 디즈니 스토어 정 디즈니 스품 아니어도 <웃음> 그리고 투 <이제> 투죠. <푸, 웃음> 이게 다 섹션별로 미키 스토어지만 이렇게 섹션별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웃음> 예, 와 이거 엄청 예쁘다 어와어와어와 어머 우와 이게? 와 이거 되게 귀엽다 20% 먹네 나 이거 있잖니나 이거 있잖니나 이거 있잖아 2020년 캘린더도 있어 헉, 이거 푸맘 님들 좋아하시겠다 푸맘 이거 팝업 약간 카드 막 그런 거오진와얘봐얘봐예쁘 귀엽지? 어와 이게 얼마야? 오 <목소리> 토이 어, 어, 스토리야 이오 토이 스토리야 토이 스토리. 오 어, 달력 2020년. 우와 봐와 우와. 깔 벽걸이가 좋은데. 만 원밖에 안 해. 포스터, 찐포 근데 하도 토이 스토리를 많이 봐서 다 봤던 것들. <목소리> 아, 그치지 이거 고퀄이지 않냐 이거 봐라. 얼굴? 퀄리지. 유디가 <목소리> 뭘 알아? 나 알아. <목소리> 이걸 알아? 홀로그램 없어. 이건 있잖아 집에 잡아 니가 <웃음> 뭐라 뭐야 어, 이제 퍼즐 이제 퍼즐이에요 야 이게 결코 작지 않아 아주 알짜배기로 쏙쏙쏙쏙쏙 다 있었고 되게 많은 보면은 이렇게 빈티지 나 이런 색깔 좋아하지 않나 빈티지 알지 헬스토리 뉴스 헬스토리 어딨어 스토리이스토리 대신에 피스이스토리 뉴스 알린도 있어 알린 <알림도. 웃음> 너 퍼즐 잘해? 나 퍼즐 잘 못해가지고 안 사거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다가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방 어, 차라리 이런 게 낫다 유아 색칠 있어. 비즈로 한땀한 땀이지 한땀 진짜 한땀한땀 한땀 하는 거지 너무 끈질것 같아 그 재미야 노가다 단순 노동 베어브릭 왕 베어브릭과 이렇게 각종 미키 제품들이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뭐야? 양장 노트 와 이거 되게 쏙쏙이야 이거 가방에쏙 이건 좀 미니 사이즈네 그 20만원이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우 이렇게 해서 런 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스미카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 마테도 있고 다 모아놨네 여기에 진짜 메고 <웃음> 다녀 왜 우와 이거 완전 공책 세트 <웃음> 영어 막 이런 거다 한 방에. 아한 방에 사는 가 봐. 야, 이거 살래, 이거? 어? 우와, 아, 왜 아, 귀여운 근데. 거지야? <웃음> 아, 이 스타일은 또 싫어해? 어. 왜 통통하니 귀여운데? 싫어. 너 같아, 사. 우와, 에어팟 케이스, 제시. 어, 얼마야? 16,900원. 아, 인터넷 됐어. <웃음> 야, 이거는 그 뭐야? 이거 약간 동대문 스타일. 어, 이거. 별로, 몇개 더. 하하, 맞아. 맞네. 우와, 버즈 도있어 버즈용 아 버즈 케이스. 이돌아보면. 인형, 이게 무슨, 조금 약간 이상해. 이거, 이거는 좀 기계해. 기계한 버전이야. 방석인가? 별로. 이건 그거잖아. 인형 뽑기 샵에 가면 많은. 와, 이거 되게 귀엽다. 약간 미쿠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와, 이거는 반짝이 스타일. 어, 약간 뭐 너도 았맞는데 뭔가? <웃음> 느낌이? <웃음> 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생긴 네, 미키 미키 스토어 미키샵 어, 미키샵을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웃음> 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한국에 나와 있는 웬만한 그런 이제 굿즈들을 한대 모아놓은 것 같아요. 맞아 어, 맞아. 네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음뭐 <웃음> <뭐야? 웃음> 그래도 네,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끝이에요? 끝이에요? 토이저스서다 왔고, 네. 그, 겨울왕국 피규어를 보러 갈 거야. 가요. <웃음> 네. 아, 맨열. 맨열어? 어머, 뭐, 뭐, 오늘은 토이저로서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지. 여기 운동화. 어, 왜이리 목소리 왜 해? 어. 뭐? 여러분. <웃음> 아, 아니. 원래 저기에 달려있는 거야. 어 샹들리 에 장들리 독파 잠시를 아, 우리 코스트서그 먹자 노브랜드 버거 아야 야 뭐라 아, 야. 이렇게 시우랑 써 있는 거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즈 그건 어메이징, 어메이징 아, 햄버거를 네. 먹어를수 있어요 그리고 감자튀김은 둘러줘 아, 쌀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두꺼운 감자 별로 안 좋아해 요 폭폭하거든 두껍 맛있다. 인터넷? 쓰리자차 맛이 있으면 봐줄게 음. 맛있어 패티가 <웃음> 줄게 어메이징 MBB 어메이징 버거예요 맛있네 근데 뭔가 고급진 맛은 아니야 굳이 근데 사먹었잖아 와서 맘스터치가 짜인것 같아 난